SM 아티스트가 진행하고 SM 아티스트가 게스트로 함께합니다. 이것은 생방송인가 스엠 SM 방송인가? SM LIVE, SML. SM의 두 번째 호스입니다. 레드벳 어서 오세요. 네, 둘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입니다. 자 그럼, SML 두 번째 시간, Red Velvet과 함께 알차게 꾸며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SML Red Velvet 편! 함께 할게요. 웬니의 영스위트 2부 시작했습니다. Red Velvet,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멤버들이 나오니까, 단체 인사할 때 제가 같이 하게 하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신기합니다. 저희 라디오에는 지난 8월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퀸덤 네, 때 컴백을 그렇죠, 했을 맞아요. 때. 그 이후로 방송을 종종 들으셨나요? 아 인증을 저는...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듣고 있다 이런 얘기 제가 또 문자로도 많이 듣고 네네네네. 시위치. 제가 시위치. 지켜보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그 우리 아이린 언니는 완소예요. 완소, 완소가 청취자 뭔가요? 여러분들을 제가 완소라고 부르거든요. <웃음> <웃음> 네. 저희 언니가 엄청 잘 챙겨들어줘가지고, 만소입니다. 한번더 나와주세요. 예, 예, 예, 예. 저번 출연 때에 비해서, 네. 어떻게 제 진행 능력이 좀 발전했나요? <웃음> 아니, 너무 여유로워졌어.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 <웃음> 오, 웃는 거 봐. 아까 전에 들어오는데, 저희를 음. 보면 멘트를 하면서 저희를 막. 막 제가 먹었는데? 진짜 멀티를 못하거든요? <웃음> <웃음> 이게 익숙해진 거죠, 이제 조금. 괜찮나요? 아, 네, 봄에서 네, 오래, 네. 우리끼리... 아, 어, 쟤 뭐야? 응. 완전 어 여유있어서... 아, 아 감사합니다. 뿌듯하네요. 지금 마스크로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웃음> 지금 귀에 걸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 너무 듣기 좋네요. <웃음> 제가 지난번에 진짜 긴장을 많이 해서 말리기까지 했었어요. 아, 말렸었는데, 아 맞아요. 예. 네. 지금 너무 괜찮습니다. 네. 네. 자, 얼마 전에 제가요. 실제로 본 연예인 중에 가장 예쁜 연예인은 누구라는 질문이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네. 주저없이. 네. 제 멤버들을 꼽았습니다. 와. 아, 아, 근데 오. 좀 요즘 웬디가 리액션이 네. 너무. <웃음> 가식적이다. <웃음> 아, 네. 그런 로봇 같은가요? 예전 진짜 최고예 이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진심으로. 근데 진심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쌩얼도 보고. 네, 네, 네, 네. <웃음> 꾸며진 옷도 다 보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번 컴백 때제 리즈를 다. 아. 예. 어, 우리가 맞습니다. 최고다 뭐 이런 말인가요? 예 예. 어, 우리 멤버들이 최고다. 우리 멤버들이 어, 짱이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실물 보면 놀라십니다. 아, 실물 아, 보여 드리고 아, 싶다. 이거. 마기꾼 아니고요. 오늘 마스크, 오늘 마스크는 뭐야? 마스크? 뭐라고? 마스꾼 마귀꾼, 마귀꾼, 마귀꾼, 마귀꾼, 마귀꾼, 마귀꾼, 마귀꾼, 마귀꾼, 마스크 벗으면 더 비치납니다. 마귀꾼, 마귀꾼, 마귀꾼, 마귀꾼, 마귀꾼, 마귀꾼, 마좀꾼 마귀꾼, 마귀꾼, 마귀꾼, 마귀보 마귀꾼, 마귀꾼, 마귀꾼, 마귀꾼, 마귀꾼, 마귀2 마귀꾼, 마귀꾼, 마귀꾼, 마귀꾼, 마귀꾼, 마귀꾼, 마귀꾼, 마귀꾼, 곡귀꾼 마귀꾼, 마귀꾼, 마귀꾼, 마귀꾼, 마귀꾼, 마귀꾼, 마귀어 마귀꾼, 마귀꾼, 마귀꾼, 마 화이트고 필마일 리듬은요. 유명한 클래식 음악이죠. 지선상의 아리아를 샘플링한 곡으로 강렬한 트랩 비트와 또 역동적인 베이스 위로 아주 섬세하고 우아하게 펼쳐지는 스트링의 선율이 조합 아주 매력적인 팝 댄스 곡이고요. 네. 저희 레드베벳의 환상적인 보컬로 아 어, 표현한 가사는 네. 노래를 따라서 그 시공간을 넘나들며 자유로운 상상여행을 한껏 즐기고 있는 어 그런 모습을 생동감 어 있게 담았고 어, 어디까지 하세요? 끝입니다! 어, 되게 찢어버렸다! 어, 찢어버렸다! 찢어버렸다 아, 예, 예. 라고 얘기하고 <웃음> 네. 싶어요 예예예예 근데... 예, 예. 아, 잘 읽는다 <웃음> 잘 읽었다! 에이구야 <웃음> 바우의 지선상의 아리아 에어온더 G스트링을 샘플링한 팝댄스 곡이잖아요 네. 멤버들 처음 들었을 때 어땠죠? 저희가 다 같이 들었었잖아요 네, 음. 모든 분들이 아마 이 노래를 처음 들으면은 어어 약간 이렇게 될것 같아요. 오늘 웃음이 어 접었는데? 뭐 이렇게 어 약간 이렇게 될것 어, 어, 어? 어, 어? 같은데 어. <웃음> 익숙하니까 그죠 네. 네. 어. 네. 그래서. 다한 번쯤 들어보셨을 고 이게 사운드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응. 그게 깔리니까 응. 일단 어느 정도의 바흐 선생님의 화제성은 뭔가가지 그 선생님. 않나 예예 아 바흐, 바흐 선생님이 생각할구나. 좀 많은 <웃음> 네. 그렇죠, 그렇죠. 대단하신 어, 그렇죠. 그렇게 일단 뭐화제성을쭉 끌고 어, 간어 다음에 네. 이제 제가 좀 노래가 나오고 여기 라디오를 오면서 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네. 이 저희 필마이 리듬을 네. 들으시는 분들이 네. 울컥한다는 어, 맞아요. 아 그런 맞아요. 반응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희 멤버들이 되게 이 노래를 들으면 복차 오른다, 울컥한다 이런 네. 반응이 네.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좀 통한 것 같아서 아 되게 뿌듯하면서 왔습니다. 캬. 맞아요, 맞아요. 역시 가수, 아티스트 분들들이 약간 노래를 부르거나 그런 목표가 있으면 그게 딱 그대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음참 신기합니다. 어, 저희 러비들 덕분에요. 저희가 저희 이번 앨범 선주문량 자체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무려 51만 장으로. 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짜 감사드리고. 네. 감사한 인사를 네. 저 말고도 또 음. 진짜 저희가 이런 거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쵸? 예상하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 열심히 해서 나오자라고 나왔는데 진짜 그만큼 기다려주신 러비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네. 들면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네. 하고 싶습니다 네, 아우 아, 네그 이번에 저희 앨범 녹음할 때 네. 평소보다 녹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었죠 음, 아, 그렇죠? 저희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장르들로 네. 담겨져 네. 있고, 네. 이번에 특히 가성을 진짜 많이 썼어요. 맞아, 맞아, 맞 현기증이 났어. 네, 진 <웃음> 머리가 막, 네. 오! 막. <웃음> 팀이 돌더라고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웃음> 네. 꼭 여섯 곡담겨져 있으니까 다 들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렇게 생겼거든요, <웃음> 예예예 아, 이렇게 생겼거든요 앨범이. 예예 예. 아이고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박예슬님 문찬나말 읽어주세요, 조이 씨. 네, 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선배님과 <웃음> 콜라보하게 된 소감은 영광입니다. 진짜 상상하지 어. 못했던 바흐 선배님, 바흐 선생님이 <웃음> 써주신 그 <웃음> 네, 지선상의 네. 아리아에. 저희가 살포시 얹었다. 네. 음. 배만 남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네요. 그렇죠. 진짜 현대까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사랑받고 하는 게 진짜 클래식 뿐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이, 이또 저희, 가, 저희 노래랑 콜라보 콜라보를 뭐냐면 콜라보? <웃음> 콜라보가 아니죠. <웃음> 저희 이제 샘플링은 콜롬이 맞춰 너무나도 샘플리. 좋은 거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성선 님의 문자 네. 읽어 주세요. 세기 씨. 필마 리듬 샘플링한 바흐 선배님 탄생일도 3월 오, 21일인 음. 거 알고 계셔서 알고 맞춰서 오늘 앨범 나온 건가요? <웃음> 이거 같은... 아마 회사에서 계획한 거 같지 않아요? 그렇죠. <웃음> 저희도 전혀 모릅니다. 몰랐던 몰랐어요. 사실인데 네. 네. 인터넷 보그라시죠. 네. 어. 저희 회사 분들 이런 이거 계획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정말 <웃음> 맞아. 다 노립니다. 예. 나는 런 포인트를 약간 네. 노려서 아마 아마도 것 맞는 거 같은데. 네, 네, 맞아요. 이유리님의 문자. 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멤버들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컨셉 소화하면서 이 부분은 나랑 찰떡이었다 하는 부분과 조금 어려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 근데 이번에는 저희들의 의견을 조금 많이. 그렇죠? 진짜 반영을 네, 해주고 시 들어주시려고 네, 처음부터 네, 네, 했어요. 준비 네, 네. 맞아요. 전부터. 맞아요, 맞아요. 반영된 부분이 이제 필마이 리듬 가사를 그치, 또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 있었잖아요. 네. 그. 그 바우 선생님의 지선상의 아리아처럼 좀아름다운으 좋겠다 가사도 음. 해서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해 맞아요. 주셨죠 맞아요. 아, 네. 저희끼리 막 의견 내면서 이렇게 이렇게 조합도 해보고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조합도, 어, 조합도 어, 해보고 발음이 어, <웃음> 또 잘 맞는 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해보고 네, 해서 나오니 영상통화하면서 했잖아요 네. 어, 아, 녹음을, 아, 녹음을 아 아, 영상통화하면서 제가 걸어가지고서 맞아, 맞아, 맞아. 가사 뭐로 할까요 여러분? <웃음> 이러고 맞아, 그, 맞아. 그 부분 가사가 거기잖아요 노래를 따라서, 따라서 어, 저저 달빛에, 달빛에 춤을, 춤을 춰, 춰. 어. 문제의 가사였죠 네딱 네. 거기가 어려웠죠 네. 거기 음. 음. 이번에 콘셉트 화하시면서 나랑 찰떡이었다 하는 부분들이나 어려웠던 점들이 있을까요 멤버들? 아! 어려웠다기보다 찰떡이었던 것들 하나씩 얘기해봅시다 예리 씨, 음, 음 저는 일단 저희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그 봄의 요정처럼 음. 이렇게 아래서 태어났네 아래서 음. <웃음> <웃음> 좀박혁 <박혁거세> 것의 선생님 느낌으로 <웃음> 태어나는데 어좀 어, 봄을 맡은 음. 그런 분위기가 좀잘 맞지 음, 않았나 네. 싶습니다. 아. 아유 좋습니다. 네, 네, 어. 네 우리 어. 아이니 언니네. 아. 저는 어그그 그 발레리나 몸새 어. 어. 팔때 너무 재밌었어요. 참, 어, 여러 가지, 응, 어, 그게 너무 약간 어 여러 가지 포즈도 막 해보면서 맞아. 연습도 맞아. 해 해갔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아, 어, 맞아, <웃음> 어, 맞아. 포즈가 어, 손 끝을 어떻게, 맞아, 손포즈 다리 끝을 어떻게. 맞아, 할까? 맞아. 이걸 엄청 신경 써서 갔는데, 어재밌었던것 같아요. 그때 아, 제가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세기신. 저는 어제 그, 뭐지, 약간, 알레피센트 같은 거. 아, 근데 너무 그 예뻤어. 샷들이. 네. 그,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독보적이었습니다 진짜. 근데 뭔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그 음. 부분은 마음에 드는 것아요 어, 근데 그거 음. 얘기해주시면 안 돼요? 뭐야? <웃음> 태민 오빠. 아, <웃음> 네. 아 저도 몰랐는데 그 네. 왕관이 네. 그 제가 쓰고 있던 게 네. 태민 오빠가 티저 때 쓰고 있던 아, 거를. 제가 똑같은 걸 쓰고 있더라고요. <웃음> 아, 색깔을 오.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아! 똑같지만 색깔만 아, 다르게? 제 네. 생각엔 그걸 쓴것 같아요. 제작이 <웃음> 아니고 똑같은 브랜드예요? 아 이게 그거 그때 제작이었는데 다시 쓰신 건가? 모시고 제가 모르신? 당시에 머리에 물려받았나요 뭔가, 어, 어, 물려받았어요. 와, 역시! 어. 뭔가를 <웃음> 얹었으면 좋겠는데... 선배님께 물려받아야죠. <웃음> 네. 근데 그 기운을 제가 받았어요. 아, 어쩐지 독보적이더라! 어쩌면 마음을 거듭나셨잖아요. 어쩐지! 그래. <웃음> 네. 아주 어 돋보적이었어. 우리가 오면서 차에서 이 얘기를 하고 는데 <웃음> 네. 너무 웃긴 거예요. <웃음> 네. 아, 나 몰랐어, 나 처음에. <웃음> 야겠요 저희도 몰랐어요. 찾아가야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우리 또 조이 씨는? 아전 저는 어,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아. 좀 블랙 네. 앤 화이트를 좋아했거든요. 네. <웃음> 네. 근데 이번에는 뭔가 데뷔 때에 아. 음, 색감이 화려한 네. 것들을 좀 소화를 잘하고 싶어서. 음. 좀 귀여운 척을 해봤습니다. 아! 아, 아 이거 이거! 아! 선선 이거! 안녕! <웃음> 안녕! 정말! 이말 정말! 정말. 아, 조혜씨 웃음이 진짜 상큼했어요. 아, 약간 맞아. 데뷔 때 보는 느낌이었어요다 어! 맞아! 예, 예, 예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이재영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 예리씨 읽어주세요. 우와! 설마 그 빈센트 반 고요? 바흐요? 바흐? 아, 예. 바, 빈센트 반고 <웃음> 후가 아니고! <웃음> 네? 바흐입니다! 바흐요. 바흐. 네, 바흐! 네, 바흐. 바흐 선배님의, 선배님 선생님의 지선상의 아리아를 샘플링 했습니다. <웃음>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6시에 딱 나온 따끈따끈한 저희들의 타이틀곡입니다. 레드 v 벳의 Feel My Rhythm 왔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Red Velvet feel my rhythm. 아아 아, 아. 아, 누가 부르고 누가 했는지 참 노래가 좋습니다. 예예예. <웃음> 누가요? Yeah, yeah, yeah. 문자들이 와 있네요. 이호비님. 네 가사도 너무 아름다워서 더 울컥해요. 꽃가루를 날려 부분부터 자유로워지 그렇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가사랑 멜로디가 진짜 아름다워요. 바로 후렴이 이어져서 더폭창 기분. 아, 그렇죠. 아, 진짜 진짜 이게 이거 들으면 이게 눈물 날것 같지? 이게 뒤에 깔린 사운드들도 진짜 많고 음. 가사도 그렇고 뭔가. 두두두두 약간 드럼, 음. 자유로워 음. 지금 드럼 소리처럼 약간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그런 스트링 선율 자체가 아, 너무 아름다워서 네. 약간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8 6 9 7님 네, 뮤직비디오도 봤는데 진짜 다 너무 예쁘고 열심히 준비한 게 느껴져요. 얼른 무대도 보고 싶다. 안무 너무 기대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이번에 저희 안무가 좀 색다르지 않나요? 네. 딴 어, 때에 네. 네. 비해? 음. 맞아요. 맞아요. 느낌이 그치. 다르죠? 결이 그쵸? 좀 다른 느낌? 음. 네. 음. 그래서 되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보여줄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처음부터 다 끝까지 같아. 오. 맞아 너무 음.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음. 어? 이러면서 진짜 약간 단체 직캠을 봐도 좀 재밌을 것 어, 같은 맞아요. 느낌 어, <웃음> 우리 멤버분들은 뮤비를 봤잖아요 저희가 네, 네. 뮤비 어땠어요? <웃음> 오늘 뮤비 리액션 찍었어요 네, 네. 저는 웬디 와이어 탄거 너무 기억에 남아요 네. <웃음> 아, 나는 와이어 탄지 몰랐다 니 나도 몰랐어 깜짝 놀랐어 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개인 각자 무슨 맞아요. 촬영을 했는지 몰라요 개인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잠깐 이게 어떻게 안 딜레이가 조금 돼가지고 음. 제가 마지막 날 밤에 12시에 어, 가서 어, 찍었습니다 어. <웃음> 와요 아, 재밌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너무 재밌어요. 아니 걔 걔. 헤엄을 치시더라고요. 이게 CG잖아요. CG여서 없잖아요. 앞에 왕딸기가 하신다고. 위에 공중에서 막 헤엄을 치면서 리를 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고 나서 현타가 너무 심해요. 리얼 인드 카메라 너무 궁금해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이 손에 든 딸기도 이거 시. 진짜 거기 근처에 딸기, 밭, 딸기 농장이 진짜 많았어요 딸기를 사셨어가지고 딸기를 아다 으깨가지고 아, 아 진짜. 손으로 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집었으면 아 진짜 딸기에요 여러분 아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무서웠어요 네좀 크리피 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저보고 네. 아까 계속 비웃다던데 아, 어제 아, <웃음> <제가> 언제요 어제 <웃음> <웃음> 아, <제가> 언제요 <웃음> 아닙니다 아 여러분들 저희 뮤비 비디오도 한번 봐주시면 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thank you my s t f r i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에이, 왜 에, 들으면 아셨 아셨을 텐데. 지금 어. 지금 제가 데, 지금 라디오 DJ 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나가고 아, 있는 아 알아요. 알아요. 아는데 아자기 저거 가지고 아니아아이 계속 나오는 게 예, 몰랐네. 예. 예. 어. 김동희 님의 문자도 읽어 주세요. 네. 밥 안무에 발레 동작이 들어가나요? 아, 어, 음. 발레 동작이라고 아, 해야 되나? 동작은 발레는 아니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좀 비슷한 그런 음, 느낌이 약간 오리고 보여 주세요. 네? 웬디 씨. 아, 맞아요. 타라라라. 라안 되겠네요. 예예예. <웃음> 뭐. <웃음> 예,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웃음> 우아한 느낌을 예, 선을 있... 보여주는 그런 동작들이 <웃음> <맞습니다. 동작이> 있죠. <웃음> 네. 한성준 님. 네, 네. 한성준 님. 네, 슬기 씨 딸기 먹는 신이 있던데 뮤비 아. 찍으시면서 딸기 몇개 드셨나요? 야. 아. 이게 진짜 딸기 먹는 신이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되게 예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딸기를 누가 이렇게 먹습니까 야, 이렇게 먹을 수 있죠 이렇게 눈을 천천히 뜨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먹을 수 있죠 아, 아,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에이. 자꾸 눈이 이렇게, 이렇게 뜨는데 뜰 때마다 약간 시번뜩하게되잖아 <웃음> <웃음> 너무 신취했구나 <웃음> 아 이게 아 천천히 뜨려다 보니까 이게 어. 그래서 한세개 정도를 오우. 먹고 이게 계속 또 펜싱할 때그 물기 때문에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어. 한 다섯 개 정도 쓴것 같아요. 야, 다섯 어. 개 만에 끝내셨어요. 그 신을. 어. 그 네. 이야, 야, 후단다. 감탄사가 진짜 많이 나왔다고 했어요. 어, 진짜. 네. 네. 시기 씨가 그 예, 이러면서 <웃음> 감독님이 어. 감독님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데 어. 그렇게 했다는 건 진짜. 시형적이었습니다. 어. 아, 네. 예. 다행이었습니다. 어, 그럼 저희 이부 끝으로요. 저희 레드베 i n 레인보우 헤일로 듣고 SM 레드베 편3부에도 계속 이야기 나눠 볼 거니까요. 질문들 많이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0원 기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n o a r Young Street, o y g o i n u n g Street. 웬디 Young Street. 트 네, 3부가 시작됐습니다. SM 아티스트가 진행하고 SM 아티스트가 게스트로 <웃음> 함께합니다. SM Live. sml <웃음> 레드벨벳 피 저희 레드벨벳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들이 왔네요. 육구 이사님. 네. 예리씨 알 속에 얼마나 들어가 있었어요? 다리 안 저렸어요? <웃음> 저 다리, 다리 너무 저렸어요. 아 다리 너무 저리고 너무 덥고 아그 안에 잘 보면은 핸드 선풍기를 들고 뒤에 숨겨놨고요, 아 땀이 나니까 아 이렇게 해놓고, 다리도 저리고, 거기서 못나오게 하셔가지고 아, 얼마, 아, 얼마큼 찍었어요? 그때 뭐뭐 뭐 3시간 남짓 찍었습니다. 이야 3시간? 그렇죠. Respect <레스펙트>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502군님. 네, 어, 스프링 킨이어서 춘분 날인 오늘 컴백한 것도 계획 중 하나인가요? <웃음> 근데 진짜, 그 음력인 춘분과 바우의, 바우 선배, 선생님의 생일이 맞을 확률이 진짜. 얼마나 될지 참. 운명입니다. <목소리> 네, 운명. <운명이고 웃음> 제 운명이라는 단어 진짜 좋아하거든요. 스프링퀸이 될 건가봐요. <웃음> 그런가봐요. 딱딱 <웃음> <웃음> 맞아 떨어지는구만. 그러니까. 아이고 예. 좋습니다. 또 정지호님. 네, 앨범 녹음 녹음하면서 이 곡이 제일 녹음하기 힘들었다 하는 곡이 있었나요? 어? 아까 말씀해주셨잖아요. 어 언니 말씀드리기 아, 할때 마지막 트랙. 네. In My Dreams? 아니, 아니, 아니면 아니 자, 아니 자, 아니 페더 아니지 페더맨 아니지. Back for me. 아 백범이 그 가사가 응. 잡힐 듯말 듯한 잡힐 듯말 듯한 <웃음> 어? 잘하는데요 근데? 아니 이게 빨리하면 잘하는 <웃음> 잡힐 듯말 듯한 잡힐 듯말 듯한 잡힐 듯말 네, 한잘 안돼 맞아 어렵습니다 아, 역시 발음이 아, 좋습니다 타이틀곡이 진짜 힘들었어요 아, 맞아. 진짜, 맞아. 맞아요 음, 타이틀곡이 싸야하는 코러스도 너무 많았고 음, 음. 맞아요 마지막 와. 3절에서 진짜 죽을 것 같죠? 음. 또 올라가니까 맞아요 맞아. 진짜 쓰러질 거. 같아요 가성도 음.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웃음> 신동현님 신동현님 <웃음> 저희 <웃음> 땅속에 묻혀있는 장면이 <웃음> 있던 것 같은데 <웃음> 어떻게 한가지 궁금해요 어 이거 땅속 아니잖아요 땅속 아니고 물속이에요 물속 이게 그 명화를 저 저희가 하나씩 좀 따라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것도 명화의 한 장면이에요. <웃음> 네. 아니 그냥 이렇게 누워있었는데 <웃음> 네. 합성을 해주신 건데 아. 그거 원래 예리랑 저랑 바꾼 거거든요. 맞아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현장에서 바꿨어요. 아 근데 괜히 바꾼 거 같아요. <웃음> 아니에요. 명화를 <웃음> 네. 어, 너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원샷이잖아요. 아니, 원샷. 죽은 거 같죠. 아니 조희씨가 해서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웃음> 어. 그리고 명화를 오마조 해가지고 산 거여서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네. 네. 그리고 또어 0598님 네.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연언니랑 승환언니 오늘 커플룩인가요? <웃음> 보라 보고 있는데 엄청 눈에 띄네요. 다른 멤버들 옷도 너무 예뻐요. 아니 이거는 언 제가 알아는데 제가 먼저 입었어요. 저 핑크색 제가 먼저 입었어요. <웃음> 인정? 요즘 핑크가 좋으신가봐요? 저 오늘 계속 핑크 입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 어, 맞네. 진짜. 네. 어. 핑크, 핑크 리본 하지 왜안 했어요? 그니까요. 핑크 리본 저희 엄마가 악세사리 <웃음> 좀 하라 그래요. <웃음> 아, 진짜요? 어머니가. <웃음> 네, 어머니가 엄마가 계속 너는 왜 헤어 악세사리를 안 하니? 그래서 어. 어. 아 엄마 머리띠는 피한통 하고 머리 머리 이거 빚는 <웃음> 너무 귀찮아 이랬는데 엄마가 아 엄마 소원이다 저희 엄마 소원 이뤄드렸습니다 아 제가 그 리본 한거 처음이에요 보셨죠? 아까 보셨죠? 맞아요 맞아요 룩이 다 예뻤어요. 했잖아요 예뻤어요. 너무 네. 예뻤어요 그래서 아그 리본을 헤어 쌤이 헤어 언니가 그 여기다가 리본 달고 오라고 아 옆에다가 리본 끝까지 가져가라 그랬는데 아 오늘? 예, 예. 아, 아 근데 멤버들이 저희들 멤버들다 사복들 다 예쁩니다 <웃음> 오늘 저희 세상의 모든 색깔 색깔들다춰왔어요 <웃음> 흡수를 했네요 <웃음> 진짜. <웃음>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웃음> <좀> 화려하네요. 예예. <웃음> 이제까지 왔던 게스트 분들 중에 제일 화려한 것 같아. 요 생각으로서. 어 이거만 포함해서 이에요. 이 우리 에, 다 이네요 e. e. e. 진짜. 생각으로 <웃음> <근데> 우리 다아 이정도. 그 나인데. 오사팔칠님. 네 오사팔칠님. 저번 라디오 때는 콩국수 드셨는데 오늘은 무엇을 드셨나요? 콩국수. 네나 라디오 때말씀하 먹은 거는. 네못 드셨죠? 오늘은 기 전에 먹었다고 또. 본 도시락 제육. 도시락 먹었습니다. 제형 도시락. 다른 분들은 저는 닭 도시락 먹었어. 아. 언니는? <웃음> 저는 불고기였나? 불고기. 네. 네. 네. 네. 네. 이예리 씨, 전 스테이크요. <웃음> 야, <웃음> 저는 닭가슴살 키토김밥 먹었습니다. 어야야 땡초에다가, 야 네. 아 네. 이거 맛있어. 네. 저희 다 다양하게 먹습니다. 아 7622님,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연언니 이번 앨범에 웨딩드레스 입은 컨셉이 유난히 많던데 이동할 때 불편하진 <웃음> 않아나요비하인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있죠? 많죠? 아 이거 혼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 특히 <웃음> 특히 그 자켓 때 입었던 그그네 그 핑크색 코랄 그 드레스는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네. 네. 저희 이동을 저희? 할 수가 없고 <웃음> 네? 저희들이 촬영이 끝나자마자 <웃음> 스텝 한네분 다섯 분이 언니한테 달려가요! <웃음> 맞아. 언니가 이동이 불편하니까 <웃음> 어. 네. 그리고 그막 분수대에 올라가 있잖아 네. 그러면 이제 발이 안 보인다 맞아 말이에요. 맞아 네. 그러면 스텝 분이 제 발을 이렇게 옮겨다 하죠 맞아 맞아 <웃음> 발이 <어디서 웃음> 어디인 지 모르니까 <웃음> 찾아주시고 아, 네. 불편했죠 네. 근데 예쁘게 나와서 다, 음. 음. 다 예쁘게 나왔습니다 사우칠삼님 음. 네. 네. 네, 느낌이 안무... 에? 느낌이 안무나 맞추실 때도 힘들 것 같은데요. 아, 음. 같은데요. 뮤비 찍을 때 가장 n 지 많이 낸 멤버는 누구일까요? 누구? 음, 우리... 어, 사실... 이번엔 뭐, 많이 없었다, 네. 그죠? 음. 아, 음. 그래요? 안무 어, 틀린 있었나? 사람도 별로 없었어. 어, 안무 없었어요. 음. 네. 안무 많이 음. 없었고. 본인 개인 거잘 찍으셨나요? 네, 뭐. 순조로웠어요. 네. 네. <웃음> 아, 저는 제거 개인 찍을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 어, <웃음> 갑자기 뭔가... 됐어요? 확쿵 떨어지는 걸 표현해서 아. 넘어지듯이 막 이렇게 하래요. 어. 저 그런 시지 막 이런 이런 거 없는 걸 하는 게 힘들거든요. 아. 와이어 타서 큰 딸기가 있다 생각하고 막 잡으래요, 헤엄치래요, 현타가 와가지고. 아, 아, 아. <목> 그게 힘들었어요. 진짜. 아 이거 뭐 저... 없는데 있는 걸해야저다 아, 앞에 다 없었어요. 근데 너무 잘하던데 맞아. 조이 씨는. 조이 씨 너무 잘하던데요? 감탄했어요. 뭐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워갔습니다. 예. 황선일님. 네 황선일님 조이 씨. 덕분에 운전 안내 잘 받고 다녀요 티땡 네비의 목소리가 나오죠? <웃음> 야 조희씨 목소리가 진짜? 좋아가지고 또아랐어요 어, 들어, 들어주세요 들어네전 인터넷에 뜬거 네, 조금 제가 안내예요 우리가 오, 운전을 오, 안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몰랐어 오, 어떤 몰랐어요. 식으로 예를 들면 어, 잠시 후 당비터미터 어, 앞 좌회전입니다. 이런. 아, 아 목소리 너무 좋으니까 황홀하겠네요. 예. <웃음> 7칠일삼님슬기님 지난 번 퀸덤 활동 때 나오셨을 때는 이끼색 마스크 착용하고 아 나오셨잖아요. 네. 이불까지 초록초록하시던데 이제 그 이끼색 마스크는다쓰신 건가요? <웃음> 그러게요. 요새 베이지 마스크 쓰네요. <웃음> 베이지 다음에 검정색을 쓰거든요. 어, 어, 베이지, 베이지. 베이지. 많이 <웃음> 아니 그게 어떻게 어쨌든... 지금 어, 화면 보면 거의 하나예요. <웃음> 아 뭐야 이거 나온다. <웃음> 또 여기 이게 브이라인 잡아서 아니 그게 어쨌든 지금 더 심해졌잖아요 뭐. 예, 근데 예. 그 마스크는 약간 일회용 더 얇은 면이여가지고 두꺼운 걸 바꿨습니다 아 베이징 <웃음> 아, 아, 네, 잘, 잘 어울리네요 벽돌과 하나가 되는 음. <웃음> 예, 예. 아 얘랑 벽돌잘 아, 네. 네. 어울립니다 <웃음> 네 네. 네. SM의 레드베베 편 코너 속의 코너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멤버들과 제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 성향이 얼마나 잘 맞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름해요 feel my member! 텔레파시 게임 형식이고요. 네. 지금부터 두 개의 제시어를 가지고 저와 멤버 한 명씩 동시에 대답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찍먹 대 부먹! 하나 둘 셋! 부먹! 오케이! <웃음> 틀리고 맞았고 <웃음> 앉은 순서대로 왕복을 할 건데요. 멤버당 두 번, 총 여덟 번을 하게 됩니다. 어이 중에서 여섯 문제 이상 통과하면요. 어 통하면 오늘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추첨을 통해 치킨을 마구마구 아 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 실패하면 땡. 선물은 없습니다. 제가 잘해야 되네요. 네. 참고로 일부러 반박자 느낌을 하면 바로 땡입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아, 다들 이해 되셨나요? 네. 네.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웃음>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조이씨. 계획대 즉흥! 하나, 둘, 셋! 계획! 즉흥! 오케이! <웃음> 이거 나중에 얘기하나요? 지금 얘기해도 돼요? 오케이 어... 세기씨 바다 대산 하나 둘셋 바다. 바다 오케이 <목소리> 아이리씨 짜장 대 짬뽕 하나 둘셋 짜장. 짜장 오케이 <목소리> 예리씨 문자 대 전화 하나 둘셋 전화 오케이 <목소리> 다시 예리씨 뜨아 대아 하나 둘셋아 <목소리> 아이리씨 소나트대보라트 하나 둘셋소아트 <목소리> 오케이 시윙씨 <목소리>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입니다 루키 네. 대피카부 하나 둘셋피카부 <목소리> 마지막 조이씨 유산균 대 비타민 하나 둘셋 유산균 <웃음> 진짜 여섯 어, 개 맞췄나? 여섯 개 이렇게 해서 총8덟 문제 중에 여섯 개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치킨을 쏩니다! 이야. 어. 제가요 첫 번째 조이 씨 질문을 제가 지, 그 계획으로 하고 싶었어요 네. 그 이날에 제가 조이 씨가 일할 땐 계획적이지만 평상식땐 증흥적이지 않나요? 즉흥적이긴 한데, 예. 계획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죄송합니다. MBTI가 어떻게 되셨죠? 그럼 I J인데? INFP인데, 아 그래서 제 동생들도 분명히 i n f j 일 거다 아 하는데 아, 검사를 해보면 P가 나와요. 어, 약간 저는, J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J 그러니까. 느낌이. 어 삶을 잘 살기 위해 계획을 하는, 하는 사람이어서 네. 네 하지만 즉흥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계획이 편해요. 아저 계획 얘기 하려다가 저번에 아, 근데전 그냥 평상시 때는 즉흥적이에요. 약간 이걸 음 들었던 것 같아서 맞아요. 즉흥이라고 했습니다. 어 제가 또 틀린 게 있었습니다. 보라트와 네. 소나트. 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웃음> 언니 보라트 알아요? 니가 맨날 하는 거 아니야? 사진 찍 맞아요. 뭐안 해? 거? 난 언니 볼 아트 말고 손 아트 알것 같아. 손아트로 했거든요. 아, 볼 아. 아트 모르는 사람은 어딨어? 맞아. 여기 있어요. 네. <웃음> 언니 야, 잘 몰랐어요. <웃음> 이제 알지만 원래 몰랐잖아요. 그죠? 보라트, 에. 너가 몰랐잖아. 야, 뭐, 아, 이상하죠. 맞아. 이상하게 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다 보라트하세요 하면 이렇게 안돼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 아니 아, 이렇게 했어.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 라 누가 이렇게 했는데? 나 이거 <웃음> 안 했어. 보라트 이렇게 했어.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이거, 이거 나, <웃음> 나 이렇게 안 했어. 아 이거야? 이거. 아우 잘해. 이거 있을 걸요. <웃음> 사진 찾아보면 있을 아, 거예요. 아 그래요? 찾지 마세요 여러분. 찾지 마시고. 찾아야지. 아 찾지 마시고. 일단 오늘 보라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치킨을 쏩니다. 당첨자는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도 듣고 오도록 할게요. 이번에 저희 신곡 그 수록곡이죠, Red Velvet의 b a m b o Leo. 음. 노래 듣고 왔습니다, Red Velvet의 b a m b o Leo. 어, 문자가 또 와있죠 조이씨 네, 김종준님께서 퇴근길에 운전하면서 새 앨범 트랙 순서대로 정주행했는데요 저는 밤볼레오가 제일 좋더라고요 운전하며 듣기 딱 좋은 시티팝 사운드에 시간대도 해가 질랑말랑하면서 거리에 조명들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하고 몸을 흔들면서 리듬을 타고 있으니 주변에 불빛들이 살짝 흔들려서 음표처럼 <웃음> 보이는 와우.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목소리> MBTI가 어떻게 되시죠? <목소리> 아 우리는 결이 좀비슷하신것 같은데 INFP신가? INFP일 거 같네요. INFP일 것같네 노래가 진짜 좋아요. 맞아요. 특히 아유. 드라이브 하면서 듣는 노래인데 음, 진짜 좋잖아요. 맞아요. 면허는 없지만 음. 매니저분들 차 타고 가면서 는 음악을 꼭 듣거든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좋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운이 좋은 것 같아서 한 문제 더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 여섯 문제 이상 통하면 피자! 우리 예리 씨가 지금 피자를 드시고 싶으시대요. <웃음> 피자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새 앨범 기념으로 팍팍 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조이 씨부터 가도록 할게요. 조이 씨, 여름대 겨울. 하나, 둘, 셋. 여름. 여름. 치기씨 네. 수록곡 밤볼레어대굿배굿 어글리 하나 둘셋밤볼레어아 (5) 이씨 치킨 0 피자 하나 둘셋 피자 <웃음> 예리씨 0초이 밤민초 하나 둘셋 민초, <웃음> 민초. 다시 예리씨 <웃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5 덤덤 덤0 4이니 <웃음> <웃음> 고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덤덤! 덤덤. 어 본인 얼굴 중에 어디가 더 예쁠까요? 우리 아이린 씨 왼쪽 대 오른쪽 하나, 둘, 셋 왼쪽 세기 씨아 네. 바흐 대 베토벤 <웃음> 하나, <웃음> 둘, 셋 바흐 <웃음> 마지막 조이 <조혜> 씨 <웃음> feel the rhythm 하나, 둘, 셋 <웃음> feel. 아. 진짜 잘했다. 만장일치. 아. 이야. 여덟 문제 중에 여덟 문제 통했습니다. 성공했고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피자 쏩니다! 야 제가 진짜 이건 좀 자신있었어요. 너무 잘 맞추는데? 네. 어, 근 어, 우리도 진짜. 다 알았어. 그죠 그래요? 서로도 서로도 맞아, 좀 알지 않았어요. 진짜 네. 아, 너무 좋습니다. 기분 너무 좋네요. 네. <웃음> 우리 박사연님 슬기 언니 곰돌이 아트 오랜만에 보여주세요. 아! 뭐였네! 아, 아. 아, 신야 우리 이아 아! 내가 있구나! 아, 뭐야! 뭔들, 아까 왜, 저희가 왜 아닌 척해? 맞아. 이 머리 위에 아, 하트 가했가 이게 뭔가 이게 하트가 아니 곰돌이 귀여운데 <웃음> 곰돌이 하트 이건 가예요 아! <웃음> 아 슬기쇼스습니다 여기 웃긴 거 있어요. <웃음> 네. 뭐예요? 그 김소은씨가 네. 슬기언니 목격담 중에 슬기가 맞다, 아니다로 두 분이 투닥되다가 <웃음> <웃음> 결국 슬기언니가 웃으면서 사인해줬다는 썰이 있는데 언니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신다면 언니 시점에서의 당시 상황이 궁금해요. 아, 어. 어. 아, 아, 맞아요? 근데 네. 이런 적이 몇번 있었거든요? 야저실기 이... 아니야? <웃음> 네들 왜실기 아니야? 아야 무슨 소리야 아니야 이런이런이기가 이러, 이러, <웃음> 네. 이러는데 있을리가 네. 있냐? 야 얼굴 아 봐도 슬기 <웃음> 아니야? <웃음> 아, 잠시만요 아니 아, 얼굴 얼굴 그 얼굴 다시 봐봐 아야실기 아니야 아, 슬기 아니, 근데 아니잖아 근데 최근에 제가 응. 엄마 아빠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네. 거기서 직원분이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혹시 엄마한테 혹시 제가 생각하시는 그 분? 이러시는 거예요? 아그 분? 네 아. 근데, 근데 저희 엄마가 아마 맞을거예요 <웃음> 아니, 나도 진짜 웃겼던게 제가 저희집 근처에서 네. 이제 저희집에서 나와서 네. 이제 이렇게 공원같은 이런 길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을 이제 쭉 걸으면 이제 여기 뭐 카페거리도 아, 있고 네네. 뭐어 음식점거리도 있고 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밥 먹으러 이제 거, 길을 걸어 집에서 나와서 어, 네. 걷고 있는데 네. 우리집 앞에 벤치에 앉아서 빵을 <웃음> 먹고 세기씨가, <놀라> 세기씨가. 저랑 제 친구랑. 세기씨랑. 같이 가, 비슷하잖 거리가 아, 사는 네, 곳 저희, 저희 가는, 사는 곳은 비슷하지만 네. 그래도 뭐, 뭐, 그 무슨 동, 무슨 동은 다르거든요. 그치, 어, 근데 저희 어, 저, 집 네. 앞에 와서 네. 저기 빵을 왜 드시고 아, 있었어요? 아니, 예, 애가 그, 그, 그, 그, 그, <놀라> 진짜 치에서 애가 진짜 깜짝 놀랐어. 네, 거리 감성을 되게 좋아해요. 계속.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치, 치에 앉아서. 김치가 중요 같이 쉬다가. 빵 차원 먹어이가 <웃음> 어, <웃음> <방금> 뭐야? 왜 <웃음> 여기 있어? <알아갔네요. 웃음> 깜짝 놀랐어요. <웃음> 어, <웃음> 그러니까요. 저이 얘기 들었습니다. 네. 네. <웃음> 네. 귀엽네요. 우리 965이님 하나 읽어주세요. 네, 예린님, 영스트리트에 벌써 세번 출연하셨는데요. <웃음> 네. 기분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웃음> 세 번이에요. <웃음> 제 멤버들 중에. 어, 최다 출연이네요. 그러니까요. 어. 어, 저는 이제 너무... 이제 뭐... 저기 저희집 같고 네. 이제 뭐 제가 DJ를 한번뭐 네. 물려받아도겠습니다. <웃음> 9176님의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9176님. 네, 9176님 아직 무면허인 완디에게 면허경험자인 조이아이린 슬기씨가 조언을 해준다면 진지해요. 아, 제가 라디오를 하면서 면허를 꼭 딸거다라는 얘기를 한집 100번 이상 한거 같거든요. 오, 네. 2022년도에 매일 아 매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예 네. 예, 예. 조언을 좀 해주세요. 일단 말보단 실천이 돼요. 알겠습니다. 그냥이다. 다른 분들 조언해주세요. <웃음> 예, 어 예. 근데 그 인터내셔널 라이센스 있지 않으세요? 그거를 제가 연습생 하느라고 못하고 왔어요 아, 다. 아, 다. 아 갱신이 안 돼? 어요 네, 16살 때부터 운전면허딸수 있어서 차근차근 해야 되는 건데 아, 아, 딱 다시 마지막 시험을 볼때 그거를 못 보고 와가지고서 아, 아, 아 그래서? 어. 네네네. 조언 어떻게 네. 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저 운전 안 해요. 아, 지금 못 해요. 잘못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언니는 언니 운전 진짜 잘해요. 베스트 드라이버. 네, 진짜요? 조언요. 조언이요? 네. 어, 진짜로. 근데 면허를 따야 뭐 알겠습니다. <웃음>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해라. <웃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자들 만나봤고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입니다. SNL 레드베베 편 벌써 아 어떡하지? 음, 아. 마칠 시간이에요. 멤버분들 음. 어떠셨어요? 네. 아쉬워요. 진짜. <웃음>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네, 우리 영스 가족분들이 끝인사와 활동 계획 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분씩. 그 조이 씨. 네, 아 어, 이렇게 어, 영스트리트에 저 벌써 저도 세 번째 벌써. 세 번째 맞아요. 네, 세 번째 왔는데 역시나 우리 웬디 언니의 영 스트리트는 너무 너무 포근하고 어? 따뜻하고 어? 너무 좋아요. 뭐야? 너무 좋아요. <웃음> 네. 그렇잖아. 그래서 저희의 첫 활동 이번 앨범 첫 활동을 이웬디의영 음. 스트리트에서 하게 되어서 너무 너무 좋고요. 어 저희 이제 건강하게 열심히 잘 활동할 거니까 앞으로 많이 많이 지켜봐 주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우리 히 세기 씨. 아니 진짜 시간이 우리끼리 그냥 막게 떠들었을 뿐인데 그쵸, 그쵸. 그것도 너무 재밌게 떠들었을 뿐인데 시간이 후 훌쩍 지나간 게 너무 신기할 그쵸? 정도로 진짜 재밌었고 우리 또 웬디가 너무 대단해 보이고 어깨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도 내가 <웃음> 이해해 줄게 <웃음> <웃음> 진짜 잘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친구로서도 너무 뿌듯하고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 진짜로 어, 수영이 말대로 첫 시작을 웬디 라디오로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또 언니가 마무리할까요? 예리 씨부터 할까요? 아, 네. 어? <웃음> 음. <웃음> 어, 네. 음. 저도 이렇게 저희 필마이 리듬을 우리 웬디 언니 라디오에서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음, 우리 팬 여러분들과 우리 멤버들과 이제 앞으로 남은 활동을 행복하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음. 우리 마지막 언니. 네. 어 정말 오늘 웬디랑 같이 이렇게 라디오에서 재밌게 떠들다가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을 또 얻은 것 아유, 같아요. 또. 정말. <웃음> 힘 팍팍 줄게 팍팍. <웃음> 어. 네 이렇게 재밌게 앞으로 남은 활동도 이렇게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모두 건강하고 우리도 건강하고 러비들도 음. 건강하고 어, 영스트리트 창취자분들도다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따뜻하네요 저도 지금 멤버들이랑 지금 다 같이 하는 거는 완전히 두 번째잖아요 네.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고 더욱더 든든하고 음. 그멤버들이 마지막 소감을 얘기해 주는데 막 우리 웬디 언니부터 시작해서 우리 웬디 막 웬디 막한 약간 좀 울컥했어요. <웃음> 입니다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멤버들 사랑하고. 어, 정말요? 네, 사랑합니다. <웃음> <저> 그럼 4부. <웃음> 저는 이 내부 <4부 웃음> 보내 드리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웃음>